안녕하세요. 현빈입니다. 2018년 무술년, 새해가 밝았습니다. 언제나 변함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약속처럼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무사히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함께한 사람들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 시간들이 무척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올해도 배우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에너지와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2018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계절계절마다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